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고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은 그 뒤로부터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창조물들을 변질시켜 더럽히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써왔습니다. 아담과 가와를 자신처럼 교만,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으로 타락시킨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원래 인간이 알던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들로 바꾸어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였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세뇌시켰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하였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정해놓으셨던 것들로부터 변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철저히 계획한 것이었으면서 늘 우연히 일어난 일인 척 가장하죠 그 중에서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언어를 바꾸고 의미나 발음을 바꾸고 그분을 사칭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짐승의 표를 통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훼손시키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DNA 염기 순서에 그분의 이름을 새겨놓으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름이라는 개념은 이름은 가볍게 여기서는안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지난 설교들에서는 초창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던 그분의 이름들과 그 의미는 어떠했을지 보았었는데요. 보통 여호와 혹은 야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후와였다는 것과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초림 당시 사용하셨던 아람어로는 야슈아 히브리어로는 야후슈아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호칭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아람어로는 마시아라고 불렸을 단어의 헬라어 번역 혹은 음역이라는 것도 다루었고요. 그 뜻은 기름 부음받은 자이며 원래 선지자, 제사장, 왕등 하나님이 선별하여 보내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임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 그 뜻은 강한 분, 전능자, 모든 것의 소유주, 지도자, 통치자로 정리될 수 있었죠. 이번 설교에서는 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임의 경우처럼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 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볼수 있는 아주 익숙한 호칭이기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왕이라는 뜻도 있지요. 영어로는 lord로 번역되었고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주로 아도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아도나이 말고도 똑같이 주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익숙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 중 하나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왜 히브리어에서 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며 그중 하나는 이방신의 이름과 같을까요? 또왜 많은 호칭들 중 주가 그분을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처음으로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주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수많은 자녀들을 약속하신 순간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브라함은 주 야후하여 라고 야후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혹은 그보다 더 이전부터 주 주인, 왕, 롤드는 단순히 문자 그대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주인 혹은 군주, 왕을 뜻할 뿐 아니라 신그 자체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 그 시대뿐 아니라 각종 다른 고대 종교들에서도 똑같이 주는 신을 뜻했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일대의 샘족 종교들,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중국 토속 종교, 게르만 종교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신으로 여겨진 존재를 부르는 데에 주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야후와 하나님을 제외한 기타 신으로 간주되는 모든 존재들은 사탄과 기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로 원래는 야후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알고 있던 인간들에게 와서 하나님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 그분의 속성들을 모방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아무튼 고대에는 신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보다는 주라는 말로 돌려 표현하는 것이 예의였다고 하는데 이름이 붙은 신임에도 부를 때는 아예 이름을 빼고 주로 돌려서 부르기도 했고 이름 앞에 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로 따지자면 님자가 가장 주와 매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처 등을 포함한 우상들이나 우리가 지금 쓰는 하나님의 어원인 하늘님처럼 한국어에서 이름이나 무언가를 그대로 부르지 않고 예의 존칭으로서 님자를 붙이듯이 다른 나라들에서 예의를 갖추는 형태는 주였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중국 성교를 위한 전널에 따르면 조선어의 님은 주, lord 혹은 prince, 군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발이 사용되던 맥락도 원래는 이와 같았는데요. 발은 원래 이방 신의 이름이 아니라 소유자 혹은 주 라는 뜻을 가진 북서 세머의 단어에 불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남편이나 결혼을 의미할 때도 있었고 그 외에 꿈꾸는 자, 궁수, 거주민 등 여러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성용어로는 여주인이라는 뜻의 바알라이며 드물게 아내를 뜻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알 하면 떠올리는 모습은 본래 하다드라는 이름의 메소포타미아 종교 혹은 가나안 종교의 이방신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 일단 하다드로 통일해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드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방에서 천둥, 번개, 비, 바람 등을 관장하는 기상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원래는 그의 아버지의 위치의 신이 최고신으로 숭배받았는데 하다드 숭배가 더 강해지면서 하다드의 이름이 너무 신성하다는 이유로 그의 본명을 부르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하다드처럼 존칭으로서 이름 앞에 붙이던 바알이 아예 하다드라는 이름 전체를 대체하게 된 것인데 존칭이 이름으로 굳어진 경우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만 오히려 바알이 초기에는 어떤 특정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줄을 뜻하는 단어가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래 하다드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우상이었고 바알은 원래 칭호 혹은 존칭으로서 주요 토속신들을 부르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이방의 주신 하다드일 때도 그외 다른 신일 때도 소유자나 남편 등을 의미할 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단순히 호칭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역사가 매우 깊게 얽혀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텐데요. 이 바알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가나안 입성 이후 그 지역에서 바알로 불리는 하다드 등의 우상을 숭배하던 주민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는 그보다 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 진을 친 곳, 즉 홍해 연안의 맞은편 지역의 이름이 바알스본이었는데요바알스본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뜻이며 바알하다드의 여러 이름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이집트 지방에서 가나안어의 단어인 바알이 포함된 지명이 등장했을까요? 그건 바알하다드가 그의 이름이 된 호칭인 바알이란 이름으로 이집트에 수입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알의 수입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시기, 그리고 출애굽 시기가 포함된 이집트 18왕조대로 두 기간은 겹치지요. 게다가 이집트로 수입된 바알은 아문 오시리스, 세트, 몬투 등 스토리나 상징, 속성 등 여러 면에서 큰 유사점을 가졌기 때문인지 이집트의 여러 지방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적잖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전 이집트에 거주하며 이미 바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보통 바알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한쪽 손을 든 신상뿐이라 금송아지가 바알과 무슨 상관이냐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의 대표적인 상징은 다름 아닌 황소였습니다. 몇몇 지방에서는 면소나 파리와 관련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집트의 하고 많은 우상들 중 굳이 바알의 상징을 택한 이유는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며 천둥과 폭풍 등 기후를 관장하며 전투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야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구름과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새 강한 바람을 보내서 홍해를 가르셨던 모습 그리고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네로라하는 최고의 군 지휘관들과 파라오까지 죽여버리신 강함을 자신들이 알던 군신, 기상신인 바알과 연관시킨 탓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고대에는 근처 지방들끼리 같은 속성의 신을 이름만 바꿔서 편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집트에서 몸에 익었던 우상 숭배 풍습을 버리지 못해 유일한 진짜 신이신 야후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가장 비슷해 보이는 우상에다 대입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바알이라는 올무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먼저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는 묘사가 있고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모압신들의 제사에 참여해 음식을 먹고 우상에 절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알부올이란 부올의 바알,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란 뜻으로 부올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하라는 꾀를 낸 발람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올라갔던 푸올이라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푸올이 산 꼭대기이며 모세가 죽은 위치인 벳푸올이라는 성읍은 그산봉우리의 경사면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알부올이 모압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바알은 모압의 대표적인 우상 금모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모압의 그모스와 아모리족의 신이자 이집트에 수입되었던 바알은 사실상 같은 신이기 때문에 모압의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제 바알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소, 우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는데요. 바알부울 사건의 영적, 육적 음행으로 인해 엄청난 역병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버려야 하는 게 맞겠지만 얼마 안가 다시 타락하여 바알을 숭배하고 말죠. 지명부터 바알로 가득한 바알의 원산지인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토착민들의 우상 숭배 풍습을 따랐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후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나와 있지요. 이구절의바알이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그 지역의 주요 신들을 통칭한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10장을 보면 바알들 아스다롯들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구별하여 불렀는데 이시기의 바을과 아스다로스로 불리는 신들은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 중에서도 주로 바을 하다드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아모리족 속의 주요 신들을 위주로 가리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몰렉은 당시에는 보통 인신제사와 관련된 신 혹은 암몬의 신을 의미하였고 벨은 바을의 변형으로 바빌론의 신들을 부르는 명칭이었으며 뜻은 바을과 똑같이 주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바알, 몰렉, 벨과 같은 호칭들은 그 지역 주요신들을 포괄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바알은 아모리족의 바알 하다드에 몰렉은 암몬족의 주신에 벨은 마르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악하게 쓰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란 단어의 사용을 멀리했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이방신들을 부를 때뿐 아니라 야후와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도 사용했으며 그것은 다윗시대까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의 이름은 바알이 지지자라는 뜻의 무리바알이었으나 나중에 바알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무비보셋이라고 바꿔 적었습니다. 이건 바알신을 의도하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주, 야후와 하나님을 의도하고 지은 이름이었을 텐데요. 사울뿐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친후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었으며 그 뜻은 주가 흩으셨다는 뜻으로 사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바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데에서 기인한 이름이었습니다. 허나 다윗 이후로는 이름에 바알을 넣는 경우가 사라졌는데 학자들은 다윗이 후일 바알이 들어간 이름을 금지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다는 바알랏은 새로 장명한 것이 아닌 원래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같은 이름의 성읍을 재건한 것이었고요. 어차피 바알이 같은 주 라는 뜻이라면 왜 굳이 사용을 금지하나 이방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긴 믿었으나 그분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닌 다른 우상과 그분을 혼합하여 숭배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대로 금성아지 사건이 그 시작이었고요. 물론 바알뿐 아니라 다른 단어도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부를 때도 바알을 야후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바알을 사용했었죠. 호칭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혼합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야후와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송아지 사건과 모압 숭배 사건 등을 보여준 이집트에 머물며 바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어른 세대는 죽었다지만 아마 이 세대들에게도 그 잔재는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상이 가득했던 가나안에 입성하여 생존한 그곳의 원주민들과 주변국들의 이방신 숭배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한분 하나님만을 알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농사를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하고 어업을 위해서는 저 신을 섬겨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저 신을 섬겨야 한다 는 식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습득하였을 듯 합니다 야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산의 신으로 불리셨 죠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방의 우상을 그분이라고 착각하여 그분을 상황에 따라 찾는 여러 신, 여러 바알들 중 하나로 여기고 그 우상의 상징을 따라 신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바알이라 부르며 섬겼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기후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집트에 수입된 기상신이었던 바알과 겹쳐보고 바알의 상징이었던 소를 금으로 만들어내 그것을 야후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요. 야후와 하나님도 황소가 상징인 우상 바알도 둘다 주라는 뜻으로 바알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혼합된 인식에 크게 일조했을 것입니다. 바알의 영향은 이 뒤로도 계속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을 혼합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8장 33절에 기드온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에게 돌아서고 바알브릿이란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바알브릿은 엘브릿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엘은 아모리 신화에서 바알의 아버지 역할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야후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요. 당시 사람들은 야후와 하나님 또한 바알로 부르기도 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브릿의 뜻은 언약으로 바알브릿은 신상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신 세겜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이스라엘인들이 세겜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인 원주민들과 친밀히 교류했다는 점 그리고 언약의 주라는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언약의 야후와 하나님과 그 지역 이방인들의 바알 숭배 사상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우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두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후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며 이런 혼합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했죠. 다음으로는 분열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국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다면 그들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라 생각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6월절과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죠. 자기 자신을 위한 혼합신앙과 변질의 표본을 보여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에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또 하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다른 무엇도 아닌 소를 내세웠다는 점이 의아하시지 않나요? 거듭 말씀드렸듯 소는 바알의 상징이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그들의 주인, 왕, 바알이란 야후와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신의 주신 바알 하다드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한 호칭으로 진짜 신과 가짜 신을 불렀던 것이 이렇게 오래 이어진 혼합 우상 숭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그들이 알던 야후와 하나님을 이방신 바알과 동일시하고 성는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짜 주인이셔야 할 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알던 이스라엘의 야후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지요.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쿤틸렛 아즈루드 지역에서 발견된 기록을 보면 그때까지도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고 출애굽 세대의 금송아지 사건과 여러보함의금송아지건처럼 소형상의 우상 바알을 야후아라고 부르고 또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을 그 야후아님의 이름을 붙인 혼합된 우상의 아내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상 바알을 이름만 바꿔 야후아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야후아님도 바알 하다드도 같은 주인 즉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많은 신들 중 야후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혼합, 완전히 동일시된 신은 바알 하다되었는데 야후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쓴 단어 바알이 가르키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 하다되었다는 점은 분명 동일한 호칭이 혼동과 혼합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후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방금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바알를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로 부르며 섬겼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과 혼합함으로 더럽힌 것이며 그들이 행한 혼합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역겨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우상들을 야후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방의 주를 섬기면서 자신들은 주 야후아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섞여 혼탁해져 버렸는지 진짜 야후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것이 야후아님이 아닌 우상이란 것과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 누가 진짜 그들의 주인, 왕, 주 야후아인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 20장 42절과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야후아인 줄 알고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야후아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야후아의 말씀이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진 뒤 너무도 괴로운 노예 생활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제야 그들은 야후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야후아 하나님과 바알이 다르단 걸 인식했기에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야후하나님 그분을 주로 부를 때 바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막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끔찍한 노예로서의 삶으로 전락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혼나기 전까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뭐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야후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야후아님도 이방신 바알과 똑같은 바알, 똑같은 주인, 똑같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바알이 그들의 주 야후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후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고 다른 우상들을 구분없이 그들의 주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종들은 언어 혼합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개념 혼합의 위험성을 알았을 것이고 때문에 바알 대신 원래부터 주 라는 칭호로 그분을 부를 때 쓰이던 다른 단어 아도나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은 이방신 바알일 뿐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그들의 주인이자 왕은 아도나이 야후와 하나님 뿐이시라고 가장 근본적인 언어에서부터 선을 그은 것이죠. 아도나이는 바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각지로 흩어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는 히브리어가 잊혀지고 아람어가 모국어로 통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 아도나이가 아니라 다른 단어 마리아가 사용되었는데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에 해당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기 위한 단어입니다. 마르야를 복수로 볼 경우 단수 형태는 마라이고 주, 주인, 소유자, 귀족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 괭이, 망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쓰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쓰다는 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 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는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람어와 발음도 뜻도 같은 이유는 히브리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공유되는 부분이 많지요. 매치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 형태는 마르이며 아람어와 마찬가지로 쓰다 는 뜻과 존칭으로서의 주, 영어로 따지면 미스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 마르의 동의어는 발이 아니라 아돈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즉 포로기 이후와 신약에서도 결국 아도나이와 일치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전에 사용된 아도나이는 주 혹은 나의 주 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 456번 사용되었으며 세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쓰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쓰인 구절을 보시면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왔던 야슈아님에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구하기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마지막 하나는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바알과 달리 원래 오직 야후와 하나님만을 부르기 위해 존재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죠. 딱한번로 롯에 의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사용된 것도 그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서였을 것이고요. 히브리어 사전에도 아도나이는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올바른 이름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분 없이 아무데나 쓰였던 바알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아도나이는 후일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잘못된 개명 해석이 돌고 그 이름을 소리내는 것이 아예 금지되면서 그분의 이름 야후와 대신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의 내 자음에는 앞부분만 그분의 이름 야를 발음하지 못하도록 예로 바꾼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그것이 여호와로 잘못 번역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유대인 서기관들의 의도대로 그것을 아도나이로 해석해 주로 번역해놨습니다. 아도나이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주로 높여 부르는 것 자체에 쓰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하나님의 이름 야후와 대신 쓰인 단어라는 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아도나이는 어근, 아돈의 강조형 복수 혹은 장원복수라고 불리는 단어 형태인데요 참고로 지난 설교에서 알아본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임도 마찬가지로 장원복수형으로 해석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서 내내 그분을 우리 라고 말씀하시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엘로임은 단순히 그분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 복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함께 하나로 공존하는 상태 삼위일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었죠. 아도나이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이며 장원 복수형이기에 엘로임처럼 단수로 사용될 수도 복수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문법적 요소를 통해 오직 야후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분의 삼위일체성을 내포한 놀랍고 신비로운 단어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엘로인과 달리 그다지 특별하게 논의되지 않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나이의 마지막 요드 발음 이는 나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주들인데 복수 형태의 단수로서 나의 주가 되고 엘로이이 원래는 강한 자, 통치자 등의 뜻이지만 신이라는 뜻으로 굳어졌듯이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나의 라는 뜻이 생략되고 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아도나이는 그냥 주를 표현할 때와 달리 마지막 자음의 모음이 카마츠로 끝나는데요. 히브리어 문법상 이런 형태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름이 될때 나타나는 변형입니다. 따라서 아도나이는 단순히 주를 뜻한 단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후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중 하나로 간주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로 야후와를 대신해 부르다가 아도나이 또한 야후와처럼 부르기에는 너무나 신성하게 여겨지게 되었기에 기도할 때 외엔 야후와를 대체했던 또 다른 단어 그 이름을 뜻하는 하셈으로 바꿔불렀다는 것에서 아도나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고유명사, 이름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예 아도나이의 철자 기록을 피하고 아도나이의 자리에 두 요들을 대신 적기도 했고요. 아도나이의 어근 아도네 뜻은 주 혹은 주인이며 남편이나 소유주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이 아돈이 가나안, 우가리트 전통에 따르면 신을 뜻하는 현재로 따지면 엘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최고신의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별명은 신들의 주인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다신교숭배사상이 너무 당연하게 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설명해 주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 신들의 신, 주들의 주 라는 표현과 유사하지요 흥미롭게도 이아돈과 신들의 아돈 신들의 주 라는 별명은 엘뿐 아니라 바알의 대적자 포지션 신의 별명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알과 아돈이 똑같이 주 라는 뜻이었을 텐데도 바알은 바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한 최고신이나 바알의 적으로 여겨지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아돈으로 칭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와 유사한 야우가 바알의 적의 원래 이름으로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아돈의 어근은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리트 문서에 따르면 아도는 주인뿐 아니라 수호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우가리트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아도나이의 어근 아도는 바알과 달리 단순히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할수 있겠지요. 또한 아도는 법이나 논리적 증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딘과 연결되었을 것으로도 추정되는데 성자 야슈아님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셨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고백하는 이름 아도나이의 성자 야후와 야슈아님의 속성이 들어간 것인데요. 아도나이와 바알은 똑같은 뜻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본부터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아돈을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아도니스와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에 섞인 페니키아 신화에서 유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로아시돈을 기억하시나요? 페니키아의 수도는 바로 그 두로아시돈이었으며 페니키아는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원래 그들은 스스로를 가나안인이라 불렀습니다. 즉 페니키아 신화는 가나안 신화였으며 가나안 신화의 원사는 아모리인들이 세웠던 우가리트발 신화라고 할수 있고 우가리트 신화의 주역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시고 아돈이라는 호칭도 이 바알 신화에 등장하죠 아돈 이스는 사실상 어머니인 아프로디테와 연인 관계로 성경에는 단무스로 언급되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두무지 혹은 탐무지와 동일시됩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야후아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앉아 야후아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상을 야후아 하나님으로 착각한 것이고 또 천주교 성서에선 이게 단무스가 아니라 아도니스로 기록되었으며 같은 시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죠.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한 행동은 단무스를 기념하는 축제기간 중 행해진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도니스라 불리는 단무스는 오히려 바알과 매우 닮았는데요. 바알 바을 신화는 바알이 죽고 바알의 아내 아나시 죽은 그를 찾고 결국 바알이 부활하여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적에게 죽고 아내가 그를 찾고 일부 기간 동안이지만 살아나 다시 땅으로 올라오는 아도니스 신화 단무스 신화와 매우 유사하지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두무지 담무스와 이슈타르가 가나안 우가리트 신화에서는 바알과 아나스로 나중에 아도니로 칭호가 바뀌었고 그리스로 넘어가며 아도니스와 아프로디테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오시리스 이시스와도 똑같은 스토리라인을 공유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아도니스 숭배 페니키아에서 바알을 숭배하던 방식, 단무스 애곡은 모두 놀랍도록 똑같은데요. 여자들이 성문 옆에 앉아 울거나 집은 꼭대기에 올라 향을 바치고 싱싱한 식물들을 심는 것, 성경의 묘사와 일치하죠. 아도니스는 당연히 야후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의 아버지 혹은 적 포지션인 아동과의 일치점 또한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바알과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낫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숭배하던 이슈타르가 아낫과 아스타르테로 분리된 것인데 아스타르테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스타르십입니다 아스타르테는 바알의 어머니 아티락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모신이며 동시에 연인 혹은 아내라는 점 또한 아도니스의 모신이며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동일하죠. 아도니스 숭배는 바알 숭배라는 것을 또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낫은 성경에선 아낫 혹은 아나도시라는 지명으로 나온 적도 있는데 원래는 아낫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나도 출신이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늘여왕을 위해 과자를 굽고 분양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에서 하늘여왕은 바로 아낫 즉아스타로시죠 이스라엘인들이 이 하늘의 여신을 숭배한 이유는 이 여신이 최고신의 명령을 최고신에게 전달하는 중계자 매개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보아야할 점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그 기원을 찾다보면 놀랍도록 겹치는 속성들을 볼수 있지요. 참고로 아스다록과 같은 신으로 여겨지는 아세라는 우상 숭배의 한 종류인 작은 숲, 우상 곁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드는 것, 혹은 나무 자체를 숭배하거나 나무를 이용해 만든 형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발들을 부술 때그 곁에 있던 우상 숭배용인 나무들이나 혹은 그 나무로 만든 형상들을 함께 찍어내 버리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럼 왜 바알이 바알이나 하다드가 아니라 아도니스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에 전해졌느냐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할레와 같은 역사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할레는 원래 언약의 증표, 선택받아 구별된 사람들의 증표로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행해진 것이지만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및 아프리카 북부지역에서도 종교적 목적 혹은 통과 의뢰로서 그것을 행하게 되었죠. 아도나이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알과 구분하여 선별된 호칭이었으나 가나한인들이 일방적으로 보고 가져갔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혹은 믿음이 변질되기 전 세대 야후와 하나님을 알던 조상으로부터의 전통의 흔적에 영향을 받았던 그들 또한 그 호칭을 바알에다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즉, 아도나이나 아도는 발과 관계가 없으며 원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우상에다 갖다 붙인 것일 뿐입니다. 아도 아도니와 아도나이는 사용 대상이 다르기도 하고요. 아도나이는 야후와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구별되지요. 여수와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경우도 아도니스와 마찬가지 이유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발은 단어의 어원 자체가 의심스러운데요. 아일랜드 켈트 신화의 최고신, 태양신의 이름이 벨레누스인데 학자들은 이것과 발과의 연관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벨은 발과 매치된다고 여겨지며 바빌론에서는 바이 아니라 벨, 이, 주 라는 칭호로 신을 부르는 데 사용되었던 것에서 이 케이스가 증명되지요. 원래 바알의 어근은 높은, 결혼하다, 지배하다이며 그 자체로 뿌리어라 더 이상의 어근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벨레누스의 뜻은 원초 인도 유럽어로 빛나다는 뜻의 뿌리어인데요.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것 없으신가요? 다른 원초 인도 유럽어군의 단어를 볼까요? 디 혹은 데이라는 어근도 빛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초 인도 유럽 신화에는 여기서 파생된 제우스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신 자체를 의미하고 하늘아버지라고 불리던 천공신이 있습니다. 이 신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같은 이름 어근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우스인데요. 제우스와 바하를 함께 볼까요? 둘다 손에 든 번개를 상징하는 무기를 쥐고 그 손을 들고 있고 소와 관련이 있으며 폭풍과 천둥을 내리며 하늘을 다스립니다 바알의 상징도 역할도 제우스와 똑같죠 전부 하나님을 따라한 것일 뿐이지만요 둘은 신화의 스토리라인도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죽거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가 다시 돌아와 왕이 됩니다 제우스와 벨레뜻신 빛나다 빛나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진정 스스로 빛나는 찬빛은 하나님 뿐이신데 그 자신을 빛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반역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감히 상대도 안 되는 절대자의 자리에 자신이 오르려다 참패하고 쫓겨났으면서 자신이 이겼다고 소설을 쓰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왜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하필 바알이 우상을 상징하는 단어를 대표하고 하늘신, 천공신의 이름으로 굳어졌을까요? 발은 처음부터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었으나 사탄이 자칭 빛나는 자, 루시퍼인 자신을 주인으로 삼도록 사탄이 악한 의도로 준비한 단어를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단어로 둔갑시킨 전적은 이미 수두룩하기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인도유럽어는 히브리어를 포함한 세머와 어군이 다르지만 원래 모든 언어는 하나였기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고유명사의 경우 더욱 그러했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불려지는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진짜 유일한 신이신 야후 하나님과 우상에 불과한 이방신들을 구별 없이 바알이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문화로,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알을 야후 하나님으로 착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호칭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혼합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 바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부르기 시작했을 때그 존재마저 동등한 같은 존재로 보게 된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름 구분하지 않은 이 바알이란 이름은 그 유래부터가 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바알로 부르시지 않으셨음에도 또 아도나이라는 구별된 호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호칭을 확실히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가도 마치 다람쥐 채박기처럼 결국 또다시 그들의 주인으로 부르던 이름의 정체성대로 악한 주인에게 가버리게 되기를 반복했고요. 야슈아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발 주인이라 불렀고 주변 이방인들을 따라 우상들도 발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주인 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한 주인이 아닌 두 주인, 여러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이방신들도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하나로 교묘히 통합시켜버리는 사탄의 전략에 보기 좋게 넘어가고 말았죠. 여기서 또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야후와 하나님께서는 그분 외에 다른 주인을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참된 진리 대신 야후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바알들이 그들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받는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후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 구별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혼합신앙에 빠진 백성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혼합된 주인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인 바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은 바알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 야후와 하나님께서는 혼합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실 만큼 미지근한 자를 토해낼 것이라 표현하실 정도로 혐오하십니다. 여기 흰색과 회색 검은색 공이 있습니다. 흰색 공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색에는 흰색이 섞여 있으니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흰색만, 오직 흰색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색은 어떻게 될까요? 흰색이 아니면 다 검은색과 같은 취급일 뿐입니다. 회색은 절대로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에 검은색과 함께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려지게 만드는 아도나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게 하지 못하는 다른 주인. 여러분의 발은 무엇인가요? 건강, 돈, 명예, 학벌, 인간관계, 가족, 자식 등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의 기저에 깔린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라는 바알이 아닐까요? 우리는 짐승의 표가 등장했을지도 모르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일 수 있다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짐승의 표에 주목하느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표뿐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또한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백신이나 그와 관련된 기술이 들어간 모든 것이 포괄됩니다. 아직은 전세계적인 매매 통제 수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백신 여권이나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백신의 의무접종화 움직임이나 디지털 화폐개혁 움직임으로 보건데이 일은 뭐잖아 곧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교 극단주의자 혹은 백신 거부로 인한 잠재적 사회의 위험인자들로 분류되어 전 세계적으로 매매, 즉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의 제한뿐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를 겪으며 심지어 각종 형벌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후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아도나이로 부르며 그분만을 유일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뿐 아니라 건강과 돈과 명예와 관계도 함께 자신의 주인으로 동시에 섬겼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곧 야후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배반하고 자신의 진짜 주인 바알을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무시당하는 삶을 허락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백신이나 백신 여건 같은 것은 결코 짐승의 표가 될수 없고 또 그것을 받는다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굶어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또 그분의 지상명령인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통행증인 백신 여권을 받기 위해 백신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것이 설령 짐승의 표라 해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만이다. 구원은 영원하니까. 지금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일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가르침들이 분별 없이 진리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다같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음성으로 이루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없는 아니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단적 가르침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진리인 성경에서는 그분께서는 짐승의 표, 그 이름, 그 이름의 수를 받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타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는 한번 받으면 절대로, 절대로 회개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잘 살아보려고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함부로 표를 받았다가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2000년간 성경이 확증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야슈아님께서 왜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초대교회와 중세 종교재판 시절, 북한과 중동 성도들의 수많은 고문이 있었음에도요. 그 이유는 한번 짐승의 표나 이름, 수를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이 창세 이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역사가 종결되지 않는 한 자신은 없을 전무후무한 대활란이라는 표현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야슈아 마슈아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성도는 잘 죽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언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 후 지옥이 아닌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영생을 위해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바하를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인으로 둔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을 따라 주인이 있는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슈아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라고 부르며 섬겼던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아도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 즉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우리는 마지막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섬겼던 주인이 누구였는지 검증받게 될 것이며 그 주인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그 주인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슈아 마슈아님을 아도나이 주,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으로 섬겼던 자들은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우상을 따라간 자들은 자기의 실제 주인인 바알을 따라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새세토록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흰색에 다른 어떤 색이 조금이라도 혼합되는 순간 백신을 받으시는 순간 더 이상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 되는 순간 당신은 검은색과 똑같이 분류되어 질 것입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가라지로 좋은 물고기가 아닌 나쁜 물고기로 분류되어 버려질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저 바알들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중 하나뿐인 선택을 하여 둘중 하나뿐인 길을 걸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땅에 얼마 못가 썩어질 발, 즉이 세상에 대한 미련, 영생이 아닌 이 세상의 짧은 썩어질 육체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은 버리셔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우아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호세아는 야슈아님을 예표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넓게는 성도들을 상징하죠. 고멜이 호세아를 오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후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하던 때였는데요.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알이었던 그들의 주인은 해달라는 건 뭐든 해주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좋게 보이죠. 빛으로 가장했으니까요. 거룩과 구별을 요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도 짐승의 표를 받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숭배한다고 주장할 뿐인 바알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전하는 진짜 야후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환란기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인데요. 다같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 영어로 saint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교인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또 카톨릭에서 부르듯 추앙해야 할 유명한 죽은 성직자들을 부르는 호칭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란을 통해 아도나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진정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 검증되어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은 30세 겔를 주고 고메를 그녀의 주인이 된 자로부터 사왔듯 야슈아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죄에 빠진 성도들의 주인 바알에게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약속했듯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성도들이 그분을 발 남편도 아닌데 남편 행세를 하고 있던 발이 아니라 심지어는 주인보다도 그 이상인 남편으로 그분을 부르리라고 너무나 과분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언약의 대상이 되실지 아닐지 기로에 놓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발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남편 아도나이 하나님 야슈아님이신가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떠나지 않은 사람 오직 그분만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알도 함께 섬기는 사람은 결코 그분의 거룩한 아내가 될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녀 바알라 아스타롯 큰성 바벨론을 사모하며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 번영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완전히 버린 거룩한 아도나이 야후아님의 성도들만이 마침내 그분, 진정한 왕 야슈아 마슈아의 아내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모든 바알과 바알라들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들이닥쳐오는 짐승의 표와 수와 이름과 연관된 모든 미혹과 환란을 인내로 이기고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끝까지 지켜 야슈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길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시자 우리의 진정한 아도나이시며 영원한 남편 되신 야슈아 마슈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